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해외 소식마스터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해주시고 그리고 네이버에 조금 전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오신 저희 대표님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용품 라이프스타일샵 코즈니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없는 게 없는 <웃음> 그좀 인싸템의 다이소 같은 느낌? 고급형 아. 다이소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음. 곳이에요 이종우 대표님한테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뭐 이런 기억나는 아이템이 없냐 이런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좀 대박난 아이템이 혹시 있으신가요? 좀재밌는 상품 재밌게 잘 팔린 상품 음.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, 맥주컵인데 네.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식당에서 흔히 주는 맥주컵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. 네, 전 요만해요. 아, 예, 이걸 제가 어떻게 팔았냐면 은 일본 가정용 맥주컵이라고 팔았어요. 네네. 사실 이런 물건들은 뭐 외국 가면 그냥 막 파는 물건들이 흔하게. 음. 컵 파는 공장 가면 뭐컵 사이즈가 뭐 수백 가지가 거기 네. 있거든요. 근데 그냥 조금 작은 컵을 판 거예요. 일반 유류컵보다. 고기다 먹으면 맛있어요. 음. 저 개인적으로.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려요. 음... 네. 근데 이건 이제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네. 파는 방식만 조금 바꾸고 음. 포장을 좀 달리 커뮤니케이션 한 건데 네. 이게 잘 팔려요. 그냥 컵은 디자인이 네. 특별하거나 아니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조금 맥주 컵에 저는 조금 인기 있었던 상품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음. 진로 소주가 최근에 다시 부상을 음, 음, 하고 레트로라고 하는 감성 때문에 곰표 점퍼도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은 정말 수요계층이 있는 상품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익히나 한 번씩 경험을 해본 상품들을 좀더 브랜딩을 잘 하셔가지고 판매가 잘 되지 않았나 이거 먹었을 때는 맛이 이랬는데 요렇게, 요, 요런 잔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삶에 있어 가지고 뭐가 나아진다, 음. 더 좋아진다, 요런 거에 명확하게 있는 상품, 요게 이제 잘 팔리는 것 같아요.